전자산업등의산업기술 아닌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유용하면 유용하다고 말해야지 산업기술인지 따져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러다 사람이 죽어도 감옥가는 사람 없고 벌금 몇백만원 내고 끝내면서 공정위험 알리면 몇년씩 감옥 가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닙니다. <웃음> 이번에은이수진의원주셔이 수재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이 상정에 될해서한자에 법안소위 위원입니다. 이 수재 의원이 조합장. 여러 왼쪽으로 한 걸음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국민의 생명하지만 네. 화 감사합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그 코로나에 준비하자고 사장님이 준비하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좀 많다는 것을 어, 저도 어제서야 깨달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 사업주택공법에 전반적으로 개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 액 권리에 대해서 어,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이법조약에 대해서 어, 이번 공정회를 통해서 반드시 어, 제자리를 찾도로 어, 제가 판단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와주신 우리 우원식 원님, 그다음에 김 원님, 김준영 원님, 많셨요 아, 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하셔서 양경수전도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분들에 대해서 어, 꼭 국제적으로 해야겠다고 지금까지 지나한 노력을 해보신 전올리네의 인정으로서 이을 여러 관점에서 의원해 주실 오늘 토론자 여러분께 도 너무 감사드리고 한 번도 자의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을 많이 하고 좋으니 여러분께도 유료를말씀 드리고 반드시 좋은 법으로 부담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인사말씀 드는 지난해 그 20대 국회에서 화학 기술법을 뭐 통과했기에 솔지하게읽장데잘 읽고 생각셨는데 그런데 바다 닫겠다고 인사 먼저 나서서 반성과 닫시까지 해주셨다는 표현이 시고요또사합니다하면서꼭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LSTS를 범이 안으로 시는게 하는 법을산업막 개념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통해 당신은 일본의 무역 보복 때문에 이 기술을 핵심 기술을 만 생각하자 보니까 치잘살펴보 못하고 국민들의 어, 안 그, 권리 이런 걸해하게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국가의 그러니까 핵심 기술의 비공개, 그리고 생활기술 정보의 최종 목적의 사용이나, 그이 받는 그대로 방치해안 된다, 는 생각이 들었습 그래서, 이 천재의 증 자료가 핵심 기술로 맞춰서, 노동자의 건강조항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국민의 중요한 문제였것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이런 국민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누가한가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민대안과 어, 그걸 제대로 꼼꼼히 해야 되는 하는 것을잘를 간섭적으로 살필 수 있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계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하시는 중에 국민 의원님 오셔가지고요. 국민 의원님 인사 말씀까지 듣고 이제 토론회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송하라는 말. 저희니다 이한인데마자인의한다지 법안이 공정 목적의 정보 공개에 저는 맞다라는법안 많은 원분들이 모셔가지고, 한국에서도 애정이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범위, 여러분께서 발제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보고서를 공개 결정하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어, 그 보고서가 국가의 신규수를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요, 판자부에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합니다. 판자분은 삼성이 요청되고 그 보고서에 대한 국가의 신규수 판정을 했고요. 그 시기부터 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어, 제가 문제 법안, 어, 그니까 그 문제가 운전하고 있는 법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하기 시작합니다. 단호님은그 이후에 중앙 행정수사위원회가 교무동의 동료의정을 취소하는 단호님의 복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소송이 제기되는 삼성은 다시 국가학생들에 관한 정보임을 공개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회의에서 현자 어, 위원장 통화가 단으로가급이 됐습니다. 그 직후에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법의 통과 소식을 알렸는데,